호흡운동조절은 호흡중추는 연수와 교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조절을 위해서 화학적인 조절은 이산화탄소압력분압, 산소분압, 수소이온농도에 의해서 조절 합니다. 자, 크게 연수에 존재하는 중추화학수용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소이온을 감지를 합니다. 수소 이온을 감지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수소 이온이 감지되어 가지고, 만약에 동맥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증가되었다 하면은 호흡수를 증가시켜서 밖으로 이산화탄소를 뿜어내야 됩니다. 배출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말초 화학수용기에는 대동맥체와 경동맥체의 여기에 산소 분압 함량을 감지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산소 분압이 감소된다면은 호흡을 증가시켜가지고 산소를 많이 흡수를 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에 산염기 불균형 일어나는 경우 과산증, 과알칼리증. 자 호흡성 과산증은 과산증이다니까 pH가 낮아졌다 얘기입니다. 이산화탄소가 함량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호흡이 안됐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배출이 안되고 몸속에 그대로 계속 농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경우가 어떤 데 나타나냐. 폐결액 폐기종 폐렴 아, 그 다음 기도가 막혔을 때 호흡을 못할 거 아니에요. 산소 공급 안됩니다. 그 다음에 중추신경 억제제를 만약에 마약이나 수면제 이런 걸 과다 사용을 할 경우에 자, 이와 같이 호흡성 과산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과알칼리성증은 언제 나타나냐 자 이산화탄소 함량이 많이 감소되가지고 과다 환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호흡이 과도하게 심호흡을 많이 했다. 아니면 체온이 상승되 대기 온도가 높아져서 체온이 상승되었다. 그다음 호흡 중추가 흥분제를 사용해서 호흡 중추가 흥분되었다. 자 이럴 경우에 과산증에 반대되는 과알칼리증이 나타납니다. 대사성 과산증 과알칼리증에서는 대사성 과산증에서는 주로 신장 질환에 산성물질 배설이 억제되어가지고 억제되니까 산성물질이 남아있어서 과산사증이 나온다. 그 다음 당뇨병이 있을 경우에 케톤체가 혈액내에 농도가 진해질 때 이때 대사성과산증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설사에 의해가지고 만약에 소화기계에서 알카리성 물질을 과량으로 잃어버렸다. 소실되버렸다. 이때는 과산증이 나옵니다. 그 다음 대사성과알칼리증은 구토로 인해가지고 위산에 너무나 손실이 크다. 소실이 많이 됐다. 아니면 은 과잉재산제를 복용을 해버렸다. 이럴 경우에는 과알칼리증인데 이걸 대사성과알칼리증으로 이름을 붙였다. 그 다음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압니다. 자 감기, 뭐 커먼콜드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백여종의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뭐, 리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익히, 이런 많이 들어본 바이러스. 바이러스 종이 많죠? 계속, 뭐, 변화가 일어나면 변종이 나옵니다. 자, 반복 감염이 가능합니다. 증상은, 뭐, 피로, 콧물, 토막힘, 기침, 발열 자, 식사요법으로는 고에너지 고단백식 고바이타민 C 특히 바이타민 B와 C 그 다음에 충분한 수분, 수분을 공급을 해주자 그 다음 폐렴 자 폐렴은 원인이 뭐냐 일반적으로 폐렴구균에 감염되어서 나타납니다 증상은 폐의 염증, 고열, 오한, 가래 섞인 기침, 근육통, 피로. 자, 식사요법으로는 수분 공급, 뭐, 가래 배출에 도움도 되고 하니까 충분히 수분 공급은 기본적입니다. 그 다음에 고영양식, 고에너지, 고단백식, 소량식 자주 공급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폐결핵. 자, 폐결핵. 원인은 결핵, 균의감염에서 원인입니다. 자, 폐에 만성염증이 일어납니다. 폐가 파괴되어 특히 저소득층 성장기 소년에게 발병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발열, 피로, 체중 감소, 기침, 가래, 각혈까지 나타납니다. 폐결에 자, 식사요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에너지, 고단백식 그 다음 칼슘 철, 구리 바이타민 C, A, D 보충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뭐 결핵치료 항생제 이소니아자이드 복용시에는 바이타민 6를 B6를 보충해라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해야 한다. 그 다음,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이렇게. 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 원인은 무엇이냐. 뭐, 흡연, 노화, 대기, 오염, 직업병, 감염, 뭐, 유전. 증상은 어떠냐. 만성 기관지 염을, 염증을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1년에 한 3개월 이상 지속, 지속된다. 폐기종, 폐기종. 폐포가 비성상적으로 팽창해서 기벽이 파괴되어 호흡 곤란이 나타나는 폐기종 증상을 보입니다. 자, 식사욕법으로는 자, 호흡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나, 소모 호흡곤란으로 음식을 씹고 삼키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아 어려움 어려움이 있, 있을 수 있다면은 충분한 식사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할까? 폐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영양 공급. 뭐 모든 경우에 사실은 영양제 공급이 아니고 식사를 할수 있다면은 충분한 영양 공급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면. 되잖아. 그래서, 에너지 농축되어 있는 농축 에너지 식품으로 소량씩 자주 주자. 뭐 고단백질씩, 킬로그램당 1.2에서 1.5g. 탄수화물 섭취는 좀 제한을 하자. 왜? 이산화탄소 생성이 많습니다. 자, 호흡, 높은 호흡 개수를 가졌죠. 이산화탄소. 아니, 자, 탄수화물이. 그렇잖아. 요 그죠?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제공하자. 왜? 낮은 호흡 상을 0.7이라는 낮은 호흡 상을 나타내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준다면은 이산화 탄소 생성을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다. 그다음 부드러운 음식을 소량씩 자주 주자. 가스 발생 음식을 제한하자. 수분 섭취 당연히 이거는 탈수 예방 수분 섭취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실시하자. 자 이렇게 해서 호흡 관련한 어떤 환자가 있다면 이렇게 식사 제공하는데 이렇게 식사요법을 적용을 하면 된다.